시몬 인식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꽃둥타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저두 번째 숙소에 왔습니다 드비아이고요 어, 처음 묵었던 디콘도 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이렇게 거실이 에어컨도 달려있고 4인 식탁이에요 일단은 디콘도가 2인 식탁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기 거실이 이렇게 되어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샤워부스로도 나눠져있고 크기도 더 커요 그리고 거실에서 우측으로 돌아오면 여기는 또 신발장도 이렇게 놓으실 수 있고 냉장고 그 다음에 취사를 할수 있는 이렇게 싱크와 세탁기 이렇 준비가 되어있고요 어, 밖을 보면 여기도 이런식으로 이렇게 바깥을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치아는 어, 보안은 꽤 잘되는 곳이라서 그냥 문을 열어놓고 다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식기료들도 토스트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방도 더 넓습니다 별이 안녕 하이 데이 하이 헬리 음, 룸도 어, 디콘도보다 훨씬 넓어요. 그리고 일단 이 베드가 어, 매트리스가 좀더 차이가 있고요. 음, 이렇게 해서 룸 컨디션은 어, 디콘도 비해서 사이즈가 더 커서 이용하기가 더 편리합니다. 음, 그리고 에어컨과 와이파이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. TV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저희가 마켓에서 썬데이 마켓에서 구매했던 거. 이게 아주 짐이에요, 이거. 음. 그리고 여기는 어, 카드키와 입구에서 이렇게 지문으로. 이 숙소는 지문 인식으로 출입을 할수 있어요. 근데 집주인 이렇게 지문을 해놔서 요걸로 어,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. 지문 하나, 그리고 카드키 이렇게 두 개, 카드키까지 어, 두 개가 다 있어야 어, 출입이 가능해요. 어, 그래서 이제 보안은 뭐 다른 사람은 뭐 거의 못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저희 숙소는 네. 1층인데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가 A동 그리고 이 반대편이 B동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중앙에 이런 식으로 수영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수영장은 뭐 디콘도 핑에 비해서는 좀 작아요. 뭐이 정도면 뭐 1층에서 바라보면서 딱 수정하기 좋을 정도고요. 규모는 뭐 디콘도핑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작지만 A, B동이니까 디콘도핑은 이제 내동이었으니까요. 더 조용하네요. 여기서 또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. 저 안쪽에는 피트니스센터도 있고 음 저희는 이렇게 A동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입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보안요원들이 뭐 감시, 철저히 해주고 있어요. 자, 여기가 로비이고요. 로비는 뭐 그냥 작습니다. 안락하고, 입구에서 들어갈 때 이렇게 이제 지문 인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 지문으로 비몬 인식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. 꼬둥타 꼬타 네,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방에선 다 카드키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도 두 번째 숙소에서도 재미나게 지내보도록 할게요. 자, 두 번째 숙소에서 첫째 날. 자, 오늘은 삼겹살 먹으러 갈 거예요. 온지도한 열흘째 된 날이고, 자, 삼겹살 먹으러 갈 건데, 아, 그리고 여기는 문이 수동이에요. 어, 보안 요원들이 밤새도록 배치켜주고. 창마의 두 번째.